안녕하세요 여러분 늑게할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들에는 어떤 게임들이 있나요? 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 오토체스, 패스 오브 액자 아마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들에 대해 같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나누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신들만의 정보를 교류하곤 합니다 그렇게 게임 커뮤니티들에서는 해당 게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 가는데 이번에 게임 커뮤니티의 토론장을 뜨겁게 달군 주제가 있으니 바로 레인보우 6시즈 PC방 서비스입니다 현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들이밀면서 많은 유저들은 PC방 서비스를 아니꼽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레인보우 6 c 즈의 PC방 서비스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e3 2019에서 네오이즈와 유비소프트가 협약을 맺어 pc방 서비스 계약을 체결 이에 한국에서는 3분기부터 pc방에서 유비소프트의 레인보우 6 시즈가 서비스될 예정이며 일정에 맞춰 pc방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자 레인보우 6 시즈 유저들의 반응은 환영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 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흔히 속된 말로 초딩이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유저들이 유입되어 게임의 질을 흐릴 염려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PC방에서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짐에 따라 몇몇 사람들이 부캐를 통해 양악할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배틀그라운드처럼 PC방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 핵 사용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뭐, 니들 초딩 때는 안 그랬냐라는 이 논리를 제껴두고 생각해본다면 초등학생 저의 연령층 흔히 말해 초딩이라 불리는 계층들은 일반 게이머들에겐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수준 팀원에게 배를 끼칠 정도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성 흔히 말하는 트롤링을 한다고 인식이 박혀있죠 세번째로는 핵사용 유저 증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게임을 주로 즐겼던 사람들은 배틀그라운드가 pc방 무료와 더불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취약점 덕분에 핵이 판을 쳤던 경험이 있다보니 해결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날 만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론 이런 문제점들 보다 pc방 서비스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초등 유입 사실 이 게임을 오래 즐겨본 사람이라면 굳이 지금 초등학생들의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하의 언행과 보이스 플레이를 보여주는 한국 유저들을 다수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정말 눈살이 찌 뿌려질 정도로 말이죠 물론 어린아이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겠지만 굳이 그게 나이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더불어 레인보우식스 시즈는그 어떤 게임보다 동체시력과 피지컬을 요구하는 전혀 캐주얼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초등학생에게 할리갈리같이 단순한 게임을 시키면 재미있게 플레이하지만 초등생의 머리로는 플레이하기엔 버거운 카탄같은 보드게임을 시키면 대부분의 초등생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금방 실증을 느껴버리죠 이와 같이 초등생이 플레이하기에는 레인보우식 시즌은 캐주얼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걱정하는 초등생들은 대부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뭐 너무 초등학생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을 과하게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북해의 양악 같은 경우에는 북해를 플레이하고자 굳이 pc방까지 가서 새 계정을 파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pc방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북해를 플레이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습니다 핵 문제도 언급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레인보우6 시즌은 오히려 초반부에 핵때문에 고역을 앓다가 핵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운영을 보여주면서 역주행에 성공해 현재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pc방 서비스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pc방에서 무료로 게임을 즐고 수 있다 보니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자체가 매우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게임사 입장에서도 유저 입장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시 에 접속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기존의 레인보우6 시즌은 게임이 취미가 아닌 패키지 게임을 돈주고 플레이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pc방에서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으로 새롭게 유입이 될 것이며 더불어서 친구들과도 손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죠 접근성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착화된 fps 시장에 새로운 환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fps에서는 몇 십년째 강세를 보이고 있던 서든어택이 배틀그라운드의 등장으로 인해 점점 유저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틀로얄이나 넓은곳에서 싸우는 fps가 아닌 좁은 맵에서 즐기는 정통 fps같은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좀더 새롭고 진보된 로드님의 l n g 의 기술력을 맛볼수 있는 좋은 환기거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존에 즐기던 유저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될수 있어요 레인보우6가 한국엔 잘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pc방에 가서 해당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을 설치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를 설치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게임을 즐겨야 했으나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레인보우6가 설치되어 있는 점포들이 늘어날 것이며 어느 pc방에서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 p c 방의 다양한 혜택 또한 즐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레인보우6의 pc방 서비스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을것이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딩 부케 핵 등등은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선에 놓여 져 있는 문제고 그밖에 고여있는 게임에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될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이루어진 뒤에 초등학생들이 어쩌고 핵쟁이들이 어쩌고 상당히 격양되고 조롱하는 말투로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게임이 망해가는 루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게임들이 사그라드는 이유가 물론 운영 패치등등 다양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고인물화와 뉴비 배척으로 인한 신규 유입의 억제로 인해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는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게임이 망할수가 밖에요 이렇듯이 게임이 장수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유저들의 유입이 절 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영전? 그 대상 받았던 게임? 미친 고민물 놈들이 파티클리어 늦어진다고 공격력 제한 걸어서 뉴비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더니 결국 그냥 그들만 하는 게임으로 몰락해버렸죠 게임은 지금 당장 즐기고 있는 사람들만 플레이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알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분기 7월 9월 사이에 한국에 상륙하게 되는 레인보우식스 시즈 몇 번이고 말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만큼 어서 빨리 우리 친구들을 미리 영업해놔서 우리 로드타창카 선생님의 LMG 맛이 어떤지 미리 영업 좀 띄워두자구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은 우리 손으로 퍼뜨리고 알려야죠 그래야 리그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